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벌써 16번째 방송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례시장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콘텐츠 사다 뵀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웠죠 장례를 앞두신 유가족분들께서 허례어식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장례 비용 지출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임종시 준비사항이라고 컨텐츠 주제로 방송을 할겁니다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뭘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시설 및 의사유무의 차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 정의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세, 5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이죠 요양병원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입원 조건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고 장기 요양 1급에서 3등급으로 받으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대상의 차이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이지만 요양원처럼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이름처럼 장기 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례 준비에 있어서 꽤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 발급 유무입니다. 요양원은 사망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꼭 기억하세요. 즉 요양원에서 임종을 했을 시에는 병원 장례 시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 고인을 병원 응급실에 경류를 하여 사망진단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장례시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공의라고 하는 외부의사를 모셔 고인을 검만후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례준비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만서시체검만서등 이름이 제각각인데요. 똑같은 서류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의사분이 항시 계십니다. 그러므로 24시 언제든 임종시에 사망진단서 발급이 되오니 이점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임정을 했을 시에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하여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종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미리 서류에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장례진행에 차질이 없지만 틀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인 당일 화장장에서 화장진행이 불가한 불상사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들 상상이 가세요? 저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꼭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시고 장례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임종했을 시 준비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네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꿀팁이죠 아쉽지만 다음 컨텐츠를 위해 이 김팀장은 물러갑니다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이들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장래 튜브 이지장래 김팀장 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